이걸 진짜 보여주고 싶었는데 여기 대소변 절대 금지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아 여기다 대소변을 쏘시는 그런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이 또 있으시니까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금연에 그 소변 금지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아, 필모를 올려야죠 네. 들었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네, 휴지통은 깔끔하게 비워놨습니다. 제가 쓰레기를 열심히 버리는 스타일이어서. 망고를 또 추가했고요. 딸기. 어? 어 딸기 소스 두 개? 장비를 정지합니다. 아, 아. 아 기본을 못했네. 아 이거 기본을로 주는 거였구나 이걸 또 추가를 했어요 이제 바보같이 두 개를 더 하나. 있으면 뭐 좋은데 아유, 지금 넉넉하지 않은 이 상황에 설빙먹은 것도 사치인데 이거에다도 천 원을 줬네요 아유, 기본 못해서 진짜 저 오늘 반성합니다 오 어, 깜짝이야 찢어진 줄 알았잖아 어, 이렇게 나와서 어, 찢어졌나 이랬는데 아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슬빙을 먹을 거고요 숟가락이 어디 갔지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또 이렇게 챙겨가지고 일단은 경관하게 아 기본하네요 아주 그냥 그 아주 기깔나네요 아주 그냥 이거를 여기다 추가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딸기망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딸기망고도 좋아하실 겁니다 기본을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망고를 부어요. 예, 네, 이렇게 부어요. 네, 아 기본했네요. 네, 요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기본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설빙 먹었다 하면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알겠죠? 딸기, 망고. 망고 아니죠? 영어 발음은 맹고예요, 맹고. 이제 그리고 여기 소스를 다 집어넣어서, 예, 네, 아, 이것도 유튜브가 참 어렵네요. 혼자서 이렇게 맹고의 네,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딸기 소스를 쫙 이렇게 올려놓고. 아우, 벌써부터 기깔나네요. 그리고, 연유도 또, 추가를 또 합니다. 연유, 추가. 그리고 이제 추후에 먹으면서, 좀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추가한 것들을 이제 조금씩 부어가지고, 어, 먹습니다. 아, 이거 또, 기분도 못했네요. 물티슈로 닦아주시죠. 네. 네. 한번 또 먹어볼 건데, 아주, 아직 기깔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먹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먹방을 할 만한 유튜버도 아니고 하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먹방을 조금 하다가 예, 룸투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거 이게 음 맛없이 먹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빨이 시려가지고 사실 마라탕 먹었거든요 어제 마라탕 먹어서 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설비로 먹는 었데 내일 또 마라탕 먹을 거예요 왜 제가 마라탕을 자꾸 먹냐면 마라탕 먹고 그 다음날 너무 시원해 화장실 가그 느낌으로 먹는 거예요 음 입으로 먹고 똥똥으로 먹고 마라탕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신고가 맛있는 어 뭐, 맛있는 거 먹고 당뇨병 걸리고 그게 잘 나은 거 같아요 건강하게 맛없는 거 오래오래 먹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고 죽을 때쯤 되면 그냥 죽으면 돼요 오래 살 필요는 없어요 예.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돼요 예. 자살은 하면 안 되지만 병으로 죽는 건 괜찮잖아요 아마잘이으빙제 예.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냐면 이 설빙 팥빙수를 어떻게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나 하나로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숟가락을 다 남기더라도 1설빙을 인1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설빙을 좋아하는 것보다 숟가락 여러 개가 여기 들어가는 게비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같이 먹는 거는 좀전 지향하지 않는데 친구가 설빙하자면 좀아그때도 겁나더라고요 같이 먹어야 될까 봐 근데 비위가 되게 약해요 같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싶은데 집에 서 혼자 몰래 먹어요 여러분 들을 수있을요 어떻게 돼 있어? 누 스타일처럼 우와 이거 먹으니까 너무 춥네요 아아 설빙 먹으니까 너무 추워서 샤워를 해야 될것 같아요